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리 유세를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피디수첩팀으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배달됐습니다. 통일교회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알려진 국제합동결혼식입니다. 동일조회의 장자이시며 문선명 종계내분께서 네 입장하십니다. 날 모인 수많은 신랑 신부 중한 명이었다는 제보자. 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건 난거 있잖아요. 통일교 이세거든요. 우리끼린 그랬어요. 야 이거 결국 터질게 터졌구나. 예, 본인가悪いんだと가そういうこう単純なことではない 그리고 마침내 공개된 총격범의 편지. 천주평화의 왕으로 천정궁에 입궁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받치는 것이 메시아를 위 한다는 생각하는 그 교육을 매일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밝혀지지 않지만 우리는 말하지 못해요. 아시지? 하고 있어요. 총격범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 통일교 신자였다는 사람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만 볼순 없으며 어쩌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비극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달라며 그간 모아온 자료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일본 역대 최장기 총리이자 일본 보수 우익의 상징이었던 아베 신조.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통일교가 연관돼 있다면 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우리는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나라 시내 한복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베 전 총리는 막판 지원 유세 중이었습니다. 총성이 들린 건 연설을 시작한 지 2분여가 지났을 무렵. 곧 이은 두 번째 총성, 아베 전 총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뒤늦게 달려온 경호원들이 총격범을 제압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범은 올해 41살의 야마가미 테치야 그는 달아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사건 직후 이루어진 가택수색. 집안에선 범행에 쓰인 것과 유사한 사제총과 화약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그는 어떤 사람일까? 수소문 중 우리는 총격범의 옆집에 산다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이 <목소리도> いつも11時か12時頃になったら音がする。あのなんか作ってるみたいな。う切ってるみたいな音。 음. 범행 전날에는 인근의 한 건물에 시험 발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발의 탄은 저격에 사용된 총기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총격범이 사건 전날 시험 사격을 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다니는 통일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을까? 전 주말 에가없뭐니다고년부터 95là, 응. 어, 1상세 go to... 1954년 문선명 총재가 일으킨 신흥 종교. 일본에선 1959년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해 교세를 넓혀 왔습니다. 문총재 사후엔 자식들 간의 분파가 나뉘기도 했는데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바꾼 통일교는 부인인 한학자 씨가 2대 교주로 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지면서 집이 파산에 이르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목소리> でさらにすぐ三千万円総計一億なんてね保険金と不動産でねこれ総額いくらだってあったかいうのは本人も覚えてないですよ次から次研究するから家庭がとっても苦しかったけれど宗教で救われた初めてその宗教のなんかビデオを見て涙が止まらなかった救われたっていう話を聞きました 가족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총격범의 친척은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한 블로거에게 보낸 총격범의 편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발송일은 사건 하루 전인 7월 7일. 저와 통일교의 인연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의 입교로부터 어긴 없는 돈 낭비, 가정 붕괴, 파산. 그간의 경험은 제 평생을 일그러뜨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졌고 생명보험금과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쳤다는 것. 의지하던 형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직후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충격범의 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이, 하이. 우리는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다시 큰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에대 응, 거기 이재는 아니, 아의아에님의 아버님의 아버의아버て 내전 2020년 겨울, 그는 총격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복수는 스스로 해야 의미 있다. 희한하게도 나도 간절할 정도로 총을 가지고 싶다. 어째서일까? 1년반 뒤. 그는 직접 총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표적이 된건 지난해 열린 통일교 관련 단체의 행사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받는 듣는 이 나라의 정신인들이 되기를 간과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영상 축전을 보냈습니다. 해외와 텍토이트 님들께서 노력해 오사해 택타 한 학자 소사를 하じめ 문 일가를 다 죽이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베는 본래의 적은 아닙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통일교 지지자일 뿐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총격 테러에 통일교의 이름이 연일 거론되자 교단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교회에 대한恨み가 거기에서 安倍元首相の殺害に至ると私たちもその理解に少し困惑をしております。会員として安倍相が登録されたこともありませんし、 파산 에 대해선 잘 알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20数年前の記録までたどりきれないのが現状なのでただ 하탄만ているという家庭に対してさらに献金を追やるということは私はないと信じております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 예, 뭐 헌척, 교단 내부자에 따르면 총격범의 모친은 독지가로 불렸다고 합니다. 독지가란 통일교에서 헌금을 많이 낸신 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모친의 헌금액은 알려진 것만 1억엔, 우리 돈 10억 원에 다릅니다. 일본 통일교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에게 헌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리 신앙에 깊다지만 전 재산에 가까운 헌금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교단 측의 기자회견이 열린 다음 날, 한 변호사 그룹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残念ながら統一教会の教えですからその結果家庭崩壊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あの、えっと、これが単なる本なんですが3000万円です あの、信者1人に4冊も5冊も売りつける場合があります 5冊といったら1億5000万円です 기자 회견을 한 단체는 30여 년 전부터 통일교의 포교 활동과 헌금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온 변호사들. 커버만 세미트 3 0 0 0만 대売る나라 커버를 쓰기 때문에 비닐. 성경에 해당하는 통일교 경전입니다. 우리가 160만 대. あの売ってる。これがえっと家に置いといて家にえ、ある悪い例をこの壺の中にあの、閉じ込めてくれると。壺だと何百万円。安い他イだとだとあの、ま、1000万円 クラスとか 2000万円 クラスもあります。 이름 바 영감 상법 영엄한 물건을 사 조상의 원한과 죄를 풀어주어야 후손이 잘 된다는 게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문총재의 발언을 기록한 책에도 언급돼 있습니다. 요만한 화병 5만 엔이면 사지만 500만 엔, 천만 엔은 보통이에요. 500만 엔에 팔아도 100배로 파는 거예요. 조상형들이 장사하는 겁니다. 조상이 나타나서 야 내일 누가 올 테니 그거 사라 집 팔아서 사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안살수 있겠어요? 어, 제분의 선조가本当に今地獄で苦しんで私に助けを求めていると先祖の因縁を使った脅しで高額なお金で交わ수と 피해가 급증하면서 1987년부터 변호사들이 상담 창구를 열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는데요. 지난 35년간 접수된 피해 금액만 약 1조 2천억 원. 총격범 야마가미의 모친이 통일교회에 들어간 1991년은 이런 포교 활동이 정점에 달했을 시기. 야마이미의어かそういうの購入했다는곳은 청평 꽃향기 온 천주에 흩날린 그날. 교주가 거주하고 있는 청평은 통일교 신도들에게 성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해마다 이곳을 찾아오는 일본 통일교신자만 10만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웃음> 네. 이날은 통일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4시기는 지금 2 5 0 축복식은 290대, 2 5 0대 어. 조상 해원식을 먼저 하고, 어. 그 다음에 축복식 조상 해원식과 조상 축복식은 영감상법이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된 이후 통일교가 새로 시작한 조상 관련 의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형성된 연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뜻을 몰라요. 조상들을 해원 축복해 주어 설령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상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메시아인 문선명 한학자 총재 주례하에 다시 영인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수 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조상들의 원한 거기 이제 악령들이 붙어있는데 그거를 해원 풀어야 한다는 거죠. 야마가미의 모친 또한 이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계, 모계, 부회 목에, 목에 모해모계내줄기가 목에 있는데 네. 에서개 네. 여기가 네. 70, 70, 70, 네. 70만 원이고요. 2, 8, 2 0 최초 7대 조상까지 하던 의식은 210대까지 늘어났고, 현재는 430대까지 진행 중. 1대를 30년으로 해서 보면 12,900년 전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일본 신자의 경우 해원식을 위해 한국 신자의 10배를 헌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몇대 하시는 거예요, 지금? 50대 하신 거예요? 50대. 그러면 1대부터 7대까지가 얼마예요? 처음에 하는 때. 거기가 제일 비싸요. 1대부터 70만 원입니다. 70만, 네, 70만, 네, 70만, 네, 그, 70만 원. 70만 원이나? 1에 40만 원이 얼마였지만. 축복은 70만 원. 70만 원 처음에. 걸 조상 축복식에 참가하기 위해선 25만 원을 내고 예복도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 직장에는 조상 축복을 받을 우리들대의들과의 축복을 받기 위해 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활동하던 통일교 목회자들은 이는 또 다른 영감상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 요거를 건드리면 또 되겠구나 싶어서 죽은 사람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 1대, 2대, 3대, 4대 뭐몇 대까지 쭉이 사람들 해원식 안해주면 당신들 후손들이 아니면 당신이 문제가 생긴다. 조상을 건드리면 일본사람들이 가장 애밀하고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비속어지만 빨대를 잘꽂은거예요여기다 빨대를 꽂으면 계속 쭉쭉쭉 빨수 있겠구나. 20년 전 일본에 파견된 목회자. 목회 활동의 대부분은 헌금 걷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와서 보니까, 뭐야 이거 목회자가 아니라 수금사원이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일본 교회가 100개가 있으면 자 헌금 순위가 쫙일본부터 100번까지 나와버려요. 목표는 딱 떨어지고 며칠 만에, 40일 만에 끝내라 그러면 자몇 퍼센트 했다. 매일 황금이 급포고 올라가는 거야 정전승을 붙여요 아 누구게나 1998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통일교 강연. 교단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충격적인 영상. 지금지이 영상을 이 영상을 보고 있습지을지까지이이 보고 있습니다. 을 보고 다지습니다 지금까지 이다보다 전 재산을 바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우리가 는 20년 전 일본 언론이 잠입 취재 보도한 영상 했어 한다. 도장 1 2 0만 짜리 했다 그다음에 저한뭐내 오백만 짜리 상하리 그런 거한두개 해라. 두개 하면은 이 방에 주신 들어오는 거다 막는다. 집이 한집 있으면 보통 일억은 있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장 내기는 거예요. 일억 가지고 있는 사람 천만 원큰 돈도 아니거든. 자기 일이 잘풀리고 앞으로 일이 잘 된다고. 그러면. 올해 스6세 야마다 씨. 부모가 모두 통일교 신자인 그녀도 총격범 야마가미와 같은 통일교 2세. 헌금 때문에 집은 늘 어려웠습니다. 매주 교회에 목표가 는 몇백만 원 하지만 지금도킹은 거의 습니다 부족한 から 형편 에도 빚까지 내서 헌금하는 게 그녀는 늘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なさい と. 지않다な 日本が過去に韓国を占領して가シアがいる国を렸기 때문에 まったのでなので못을 인정하고 계속해い잘못い 인정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い인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주여을인정고계속 진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죽이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미웠어요. 문선명이랑 하나짜요 그분만 아니었으면 은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지 않았, 않았을 텐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통일교 이세 김지연 씨. 밥.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매달 생활비 같은 거나 그런 것도 받았었는데 음. 그거는 다 없죠. 어디로 갔는데요? 교회로. 할머니가 보내주신 돈도? 네. 네 이런 거. 동일교 신자였던 부모님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면서부터 통일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멍들 정도 이렇게. <웃음> 아파. 어? <발. 이렇게. 웃음> 이 정도로요? 강요된 신앙생활에 지연 씨는 몸도 마음도 병 들어갔습니다. 그냥 칼로 구웠어요. <웃음> 어. 많이 가족을 떠나고 나서야 통일교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지연 씨왜 일본인 가정에겐 유독 헌금의 고통이 큰 걸까? 아, 이거는 원리강론이라고 해가지고 예. 문선명이 집필했다고 알려진 통일교의 가장 주요 경전입니다. 어... 예. 그래서 이 경전은 이제 문선명이 썼다는 오. 거죠. 어.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 뭐 음. 이태리 뭐 이런 것을 사탄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일본에 있는 통일교 신자들이 그동안에 일본이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한국에 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통일교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착취가 이루어진 거죠.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으로 송금된 일본 헌금액은 무려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국에서 청통에서 회의를 해요. 정목회자들. 그러면 그 헌금을 다 몸에 다 들고 갑니다. 다통다을 들고 가서 거기다 다 써다 놓죠만 달러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엔으로 해서 다 들고 왔어요. 다 현금이거든요.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무실까지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 이후 통일교와 일본 헌금 실태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部分 일본 통일교 본부 앞도 시끄럽습니다. 통일교 추방을 외치는 일본 시민들의 항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교단 측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2 0 0 9年以降東邦人は社会的法的に問題と指摘される行為をしないようコンプライアンスの徹底に努めております財産に比しての高額な献金が行われないよう徹底した努力を重ね今日に至っておりますしかし。 2012년 12월 25일 일본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 한학자 총재는 일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천일국이라는 목표를 놓고 환경 창조해야 돼. 만물 복귀해야 돼. 더군다나 한국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조국이잖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쉬려고 생각하지 마. 그나마... 내가 없었더라면, 응? 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겠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야? 예. 아버님. 곁에서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은 당시 일본 통일교 총회장. 총재 지시 사항은 총회장을 통해 일본 16개 지구 책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고로시테시마우야츠 고준. 이칠 이칠 시간 노 롯데 대체로 김만일 직구죠 주니 직구 대체로가 何카所ですか殺してしまう奴치と도시지직今 이번에, 이の露呈を勝利노てない 승리시되나, 이이 덕으로는, 이칠 시간 노 롯데요, 승리시되나, 이이 덕으로노리나이로는는간요 특별 헌금이라는 게 있죠 애천 애인 헌금, 정상 헌금, 부국 헌금 뭐 지금 셀 수도 없는데 내년 5월 5일까지 목표는 183만 엔이에요왜 183만 엔이냐 돌아가신 문선명 총재가 내년에 103세가 돼요 한랑자 총재가 80세예요 그래서 183만 엔입니다 한 가정당 그런 식이에요 전 세계 194개국에 신도수만 300만 명에 달한다는 거대 종교법인. 통일교가 보유한 서울과 가평 일대 토지의 공시가액은 확인된 것만 해도 2조 6천억 원 이상. 지난해 공시된 재단의 자산 규모는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는 통일교에 대한 원안으로 시작된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과 그 원인으로 지목된 일본의 헌금 실태에 대한 한국 통일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면으로 답하겠다던 교단 측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모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전해왔습니다.